자, 이번에는요, 베이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베이글을 만들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베이글을 데칠 때 이음매가 풀어질 수가 있어요. 이음매가 풀어지지 않도록 성형할 때. 성형할 때 이음매 봉하는 부분 제가 시연 드리겠습니다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베이글을 데치는 과정에서 예, 너무 낮은 온도에서 베이글을 데치다 보면 이렇게 베이글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늘어나지 않게 베이글을 데치는 요령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끓는 물에 너무 오래 베이글을 데치다 보면 부피가 너무 커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관심있게 보시면서 시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80g씩. 같이 어나요자 이렇게 반죽이 크면요, 손이 작으신 분들은 한 손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한 손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돌리셔도 좋습니다. 그냥 뭐 이게 손이 큰걸 작은 손으로 굳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바닥에 놓고 둥글려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둥글려서, 어, 분할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글을 아, 성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음매입니다. 이음매. 예, 이음매가 어,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음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아주세요. 제일 처음에 그걸 늘려주니다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을 눌러주세요 돌리면서 자 보십시오. 이맥 감싸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잡으세요 자 그리고 이음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음을 완전히 눌러 주시면 습니다시 한번 려주시고자 그다음에 펴주시고 끝자락을 대주시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꺼주시면 확실하게, 예, 우리가, 보여지겠습니다. 자, 베이글의, 어, 성형 개수랑, 어, 패닝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16개를, 두 패를 패닝하시오라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아, 방식으로 패닝을 해서 2차 발효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글을 물에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칠 때 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예, 베이글의 이음매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베이글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베이글이 너무 부풀지 않게 하는 거세 가지. 아셨죠? 주의하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때 뒤로 내는 거예요. 윗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이 음매를 잡지 말고 어디에 네. 두툼한 부분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빨리 시작되겠죠? 자여 개를 한 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것부터 돌려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것부터 제일 큰 거부터 굵기가 큰것부터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껍질이 형성이 되면 끓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팔팔 끈 다음에 넣도록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넣시면 형태가 전혀 찌그러지지 않고 넣습니다. 잘 나오죠? 펜에다가 옮기시는 겁니다. 시험량에서 요구하기를 한팬에 여덟개죠. 여덟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다음에 두 펜을 만들어서 오븐에 부으시면 베이글은 끝입니다.